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여화분박세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의 높이와 어깨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약간 전환이 돼서 어깨가 열리면서 바디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들어 올리게 되면 어깨가 틸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오른손의 방향 오른손의 방향은 이렇게 꺾이면 안 되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공이 있어요 공 제가 야구대에서는 잘 모르지만 어떤 회원님이 공을 못 던지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위로 들었다가 이렇게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투수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던지냐면 얘를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갖고 와서 머리 쪽으로 해서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원리를 듣고 저는 골프도 되게 비슷하다는 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도 테이크 백때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채를 바로 들어버려요 이 손동작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버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바로 꺾어서 들어버리는데 이 방향이 아니고요 야구 투수분들처럼 이렇게 아래로 갖고 오는 느낌처럼 얘를 끌고 와야 돼요 그 방향은 이공 같은 게 있으면 공 검지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껴주시고요 어, 어드레스 자세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꽉 등 쪽으로 한번 꽉 갖고 와 주세요 이렇게 꽉 갖고 와 주면 애기 통통이 쪽으로 눌러지는 느낌이 날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눌러지는 느낌 그러면 보세요 꽉 눌러지는 느낌 이 나면 자 모양 보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받쳐 지지도 않아요 어얘 자체가 이렇게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 보이죠 이건 왜 그러냐 등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서 요 여기서 해서 전환이 돼서 어깨가 열리면서 바디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들어 올리게 되면 어깨가 틸팅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에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틸팅이 들어가는 순간 몸을 돌릴 수가 없어요. 얘가 높이가 생기는 순간 몸을 돌리면 정말 이상한 스윙이 나오겠죠. 그러기 때문에 틸팅은 정말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테이크뱅이 그 틸팅의 방향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골프공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있으면 잡아서 이렇게 한번 뒤로 한번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등이 자극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등이 자극이 되면 여기서 전환을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서 전환 자체는 자, 어깨랑 팔꿈치를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집어 넣어주면 손이 알아서 받쳐져요. 쟁반이 만들어져요. 자, 땡기고 받치고 돌리면 백스윙이 되거든요. 자, 당기고 받치고 돌리고 내려주는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이게 원은 직선 운동이고 계속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배우실 때는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어려움을 이어주는 왼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오른손의 방향을 알게 되면 이 왼손이랑 합쳐졌을 때는 정말 되게 컴팩트한 스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어려우셔도 오른손의 방향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해냈다 하면 조금 더 쉬운 왼손을 같이 해주시면 오히려 훨씬 더 깔끔한 스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땡기고 자 팔꿈치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쟁반이 돼요 근데 팔꿈치를 왜 집어넣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팔꿈치를 왜 집어넣냐면 이거는 무슨 동작이랑 비슷하냐면 헬스에서 레 풀다운 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레 풀다운 할때 이렇게 앉아서 어깨를 고정시켜 놓고 팔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손이 올라갈 때는 어깨가 풀리고 땡길 때는 최대한 등을 땡기고 그 다음 풀리고 땡기고 풀리고 땡기고 최대한 과동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플렉션 익스텐션을 다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는 건데 골프도 그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계속 힘만 계속 주면서 백스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힘 줬죠? 풀고 힘 줬죠? 그 다음에 꽉 내리세요, 그 힘을. 이게 백스윙 탑이에요. 정말 웃기죠? 다들 이렇게 백스윙 탑이 손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스윙 탑은 사실상 손이 내려가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take back, 백스윙 탑. 이런 느낌. 그래서 오른손 높이는 절대로 오른쪽 어깨보다 올라가지 않아요. 채를 잡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자, 오른손 하나로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공이 있으면 공을 치려고 어드레스를 하면 해, 알아서 손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억지로 백스윙을 만들려고 하면 모든 각도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힘은 무조건 낮추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왼손이랑 했을 때는 자 오른손은 내려가지만 왼손은 몸 자체가 뒤로 안 따라가게끔 계속 어 몸을 기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런 식으로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기고 얘는 기대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왼손은 다음에 제가 더 섬세하게 올려드릴 텐데 자 합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테이크 백. 자, 왼손 기대요. 왼손 기대고 오른손 앞으로 나갔어요. 지금 나가고 자 백스윙 내리고 있어요. 오른손 근데 왼손이 계속 기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움직이냐 다리가 움직여요 얘 내리고 얘 기대니까 다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 내가 서로 서로의 힘을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디 턴을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올라가는 힘으로 내가 그냥 엎지로 돌려서는 절대로 어, 올바른 스윙이 나어니다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great day. Bye!